자 2주차입니다 자 2주차 수업을 음, 진행하겠습니다 <웃음> 자 2주차 수업의 주제는 음. 홈페이지 제작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 어디서 본것 같지 않으세요? 홈페이지 제작상식 어 우리 지난 학기 음. 2019년도 2학기 웹 모바일 디자인 1 수업을 했을 때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웹의 환경 웹의 어떤 플로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작년 9월 달이니까요 반년 이상 된것 같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웹 상식을 알아보자 예를 들어서 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 어떠한 언어들이 있는지 웹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웹에 관련 직군들이, 관련 아, 직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학기에 세팅을 했지만, 이번 학기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웹 호스팅 세팅했었죠. 자, 그리고 코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 앱 에디터가 필요합니다. 앱 에디터는 음. 우린 지난 학기에 뭐 사용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했습니다 어, 웹코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 에디트 플러스를 써야 된다? 아니었죠? 뭐 메모장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비주얼 코드라는 아, 뭐그 무료 배포 버전 자,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단지 어,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코딩을 하면서 에디트 플러스 만큼 좀 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했었던 어, 웹 에디터가 에디터 플러스 입니다 어, FTP 라고 해서 웹 서버 접근이 쉽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 지난 학기에 어, 했었던 내용을 다시한번 음, 여러분들 기억이 대살아나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환경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학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다시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요 어, 이번 학기에이 과목을 처음 듣는 학생은 아, 웹의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이런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어 이번 기회에 통해서 좀 알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환경 세팅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 PC 에다가 음.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어그 다음주 계속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 제작시 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크게 어떻게 구분해요 네자 프론트 엔드 개발자와 백 엔드 개발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 원강대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www.wku.ac.kr 자 이러한 도메인을 가지고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서버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런 결과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지는 이런 화면들 인터페이스 측면 자 이런 것을 보여주도록 만드는 개발자들을 우리는 프론트 엔드 개발자 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이런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디자인 작업 해야죠 그죠 디자인 작업한 걸 가지고 우리는 코딩을 해야 됩니다 코딩을 할때 어떤 언어를 써요 여기 있는 html5 css3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또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jQuery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했었던 것은, 자, 이두 가지를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HTML5. 자, 우리가 원어도 한번 외웠었죠? html5, 자, 버전입니다. hyper, text, markup, 자, language. 자, 그래서 대문자만 따서 html 이라고 이야기 했구요. 자, css3는 C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의 약자입니다.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 자 그래서 음, 웹 브라우저에 보이는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어, 단순히 HTML과 CSS 언어를 가지고 어, 코딩해주는 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대표적인 거이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자이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표준화되어 있다고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뭐 사파리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 스탠다드 표준화 시킨 언어라는 겁니다. HTML5, CSS3. 거기에다가 자 약간의 어떤 동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JavaScript와 jQuery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이야기 말씀 어,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 학기 때 했던 것은 이두 가지였고요. 어,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CSS3에 조금 부족한 부분 채우겠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문법을 배울 수는 없지만 j 이 u 리 r y 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 기능들이 있다고요 뭐 캐러셀이나 어 그리고 어떤 동영상을 보여 동영상을 메인 페이지에 보여준다든지 어떤 우리가 그좀 다이나믹한 어떤 표어 다이 다이나믹한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을 찾아서 내 홈페이지에 적용을 해 보겠다 그것이 바로 제 r 컬 입니다 반면에 자 여기 보시면 백엔드 개발자가 있습니다 백엔드 어 우리가 아 홈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단순히 어떤 그림과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른쪽 거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원광 뉴스. 자, 게시판 기능이 있습니다. 게시판 기능이 있구요. 뭐, 유사한 거. 회원 인증. 뭐, 회원 가입하고, 뭐, 회원 정보 수정하고 그런 거 있죠? 어, 쇼핑몰에서의, 어, 뭐, 저기, 물건 구매하는 거. 장바구니. 결제 아니면 포토갤러리, 사진방 네.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얘네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입력한 정보가 어디에 저장돼요 데이터베이스 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랭귀지가 따로 있다라고 했죠. 그 랭귀지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사람들을 백엔드 개발자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편의상 프로그래머라고 부릅니다. 웹 프로그래머.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라고요? CGI, PHP, JSP. ASP 자, 이런 종류가 있다고요 자 CGI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Common Gateway Interface 라고 해서 어, 프로세스마다 어떤 부하가 많이 걸려서 시스템에 문제를 줬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CGI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어, 웹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음, 언어가 바로 이 PHP와 JSP입니다 ASP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어, 개발을 한 언어 인데요 자 이거 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랫폼에 너무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ASP 개발자는 많이 어, 줄어든 추세 구요 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언어가 바로 어. JSP 입니다 어, 자바라는 언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바 어. 그 자바 언어에다가 어떤 웹 기능을 포함해서 만든 jsp 언어가 있구요 어, php는 어, 백엔드 개발자로서 가장 많이 쓰기도 하구요 그리고 가장 어, 초기에 어, 학습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어, 가장 어프로치 하기 쉬운게 바로 php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어 여러분들은 웹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해당된다는거 라 알고 계시죠 아 이쪽 부분은 자 누구 프로그래머들 자 우리가 한가지 더 이야기할거 프레임워크 이라는게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은 위에 있는 것처럼 자 원하는 기능 구현에만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만 필요한 명령만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틀과 뼈대가 갖춰져 있다는 얘기고 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추가 추가 추가해서 결과값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주로 자바라는 언어를 쓰게 되면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파이썬 이라는 언어 굉장히 많죠 파이썬 이라는 언어는 최근에 많이 강세가 되고 있는 언어인데 뭐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아니면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웹에서도 이런 장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파이썬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php 전용의 프레임워크는 라라벨 이라는게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의 프레임워크 자, Angular.js라는 프레임워크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언어로 개발하려면 어렵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 우리가 뭐 백엔드 개발자 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이런 음, 디자인으로서는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웹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런 이런 이런 언어들을 쓰고 있구나 html이 뭔지 css가 뭔지 자바스크립이 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만 실제 필드에서 기획자와 퍼블리셔와 웹 프로그래머와 한 팀을 구성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디자이너라고 해서 디자인 업무는 완전히 박산데 그와 연결돼서 일해야 되는 내용들을 전혀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팀이 팀이 승승장구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바일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요 웹 브라우저마다 각각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일부 아, 코딩은 이렇게 하는구나 HTML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획자가 어떻게 업무를 전달하는지 내가 디자인을 음, 꾸미면 그 디자인을 실사화시키기 위해서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즉 백단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가 직접 구현은할수 없어도 전체 흐름은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어느 한 프로젝트에 내가 투입돼서 같이 활동할 수가 있다고요.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HTML5와 CSS3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런 로고들 자 HTML5. 자 얘는 지금 현재 버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ascade StyleSheet 3 버전이고요. 현재 다 뭐라고요? 웹 표준입니다. 웹 표준. 여러분들 제가 지난 학기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이 두가지는 현재 웹표준이기 때문에 이 표준을 가장 잘 지원하고 있는 웹브라우저를 쓰세요 그 웹브라우저가 뭐라고 했었죠 그쵸 구글의 크롬 이었습니다 자 웹표준을 지원하는 지원 정도가 우리가 지난 학기 사이트에서 어떤 테스트 결과를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 정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구글 크롬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글 크롬만 쓰세요 라고 이야기 했었고 몇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로 구글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어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 인터넷 익스플로를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어 기본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거 뭐예요 멀티브라우저 예요 내가 만든 홈페이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보이고 구글 크롬에서만 보인다 문제 있는 거지 그쵸? 물론 표준화 지원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양 브라우저에서 다볼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코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웹에 어떤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된 언어 html5 cs3 구요. html5는 뭐였습니까? 텍스트, 이미지, 테이블 같은 각 요소를 왜 문서에 넣어서 뭐를 만든다? 뼈대를 만든다. 뼈대를 만든다. 우리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홈페이지 뼈대 만들었잖아. 기억나세요? 어떻게 만들었었죠? 자 이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화면이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내거 로고가 들어가고요. 내 홈페이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뉴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 메뉴, 어, 이력서, 그리고 뭐 스케줄, 어 과제전, 뭐뭐 뭐 들어갔었잖아. 어 그리고 어, 뭐가 있었나요? 뭐 여기 내 사진 크게 집어 넣었고, 여기에 넣었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글귀 같은 거 집어 넣었고요. 오른쪽에 우리 C 같은 거 입력했었잖아.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뼈대를 만든 게 뭐라고요? HTML이라고요. 텍스트, 이미지, 테이블 같은 각 요소를 웹 문서에 넣어서 뼈대를 만든 것을 HTML이다. 자, 이 HTML을 자, 이, 얘를 이 화면을 조금 더 이쁘게 편집하기 위해서 뭐를 추가합니까? css 를 추가합니다 즉 텍스트 글자의 색상 이라든지 글자의 크기 라든지 어떤 위치를 지정한다든지 표의 색상 배치 방법들을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웹문서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담당하는게 뭐다 css3 다 그래서 우리 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css 별표로 선택하면 CSS에 이거 있었죠? 기억나시나? 선택자. 선택자. 자, 점으로 시작 자, 점으로 시작하면 무슨 선택자? 전체 선택자. 점. 자, 이 별표는 뭐예요? 클래스 선택자. 자, 샵은 뭐였죠? ID 선택자. 자 그리고 특정 태그 이름을 쓰게 되면 태그 선택자 자 이런 태그가 여러 개다 p 태그에도 a 태그에도 다 같이 적용시키겠다 얘를 그룹 선택자 라고 했었죠 물론 css 에는 이 다섯가지 선택자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 이상 있어요 그 이상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학기에 가장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선택자들만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자이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어, html의 어떤 유학본 css의 유학본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 할 거고요 아,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음, 아, 부족한 거 어려운 거 이해 안 되는 거 그런 부분은 음, 저 거리낌 없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웹 관련 직업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웹에 대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자 클라이언트의 업무를 받아서 어떻게 만들건지 클라이 클라이언트 어떤 요구 분석하는 사람들 이 요구 분석을 통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전체 스케줄 짜는 사람 뭐라고 해요? 웹 기획자라고 합니다. 웹 플래너라고 부르죠. 웹 플래너. 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디지털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면서, 어, 웹 기획자. 어, 그리고 기획자는 이제 PM, 프로젝트 매니저죠. 어. PM을 제가 한 10년 이상 한것 같아요. 자, PM 밑에서 기획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 이야기네요 웹 디자이너 포토샵 또는 일러스트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보여질지를 그리는 사람 웹 디자이너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보여지는 화면을 만드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음, 뭐 버튼은 이렇게 생겼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것들은 경험 측면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웹 디자이너로서의 역량 그중에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음, 디자인 역량 이죠 포토샵 일러스트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디자이너들한테는 가장 큰 기본이고 가장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일지 그리는 사람. 자, 웹 퍼블리셔는 디자이너가 브라우저 어떻게 보일지 화면에 뭐 메뉴 나오고 로고 나오고요, 메뉴 나오고요, 이미지 어떻게 표현할 거고요 등등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작업을 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브라우저 화면에 코딩하는 사람을 웹퍼블리셔 라고 이야기 를 하고요 웹퍼블리셔 가 쓰는 언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html 과 css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자바 스크립 트 언어를 이용해서 구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웹 디자이너가 그린 그림을 웹에서 볼수 있게 브라우저 화면에 코딩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특징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가지 직업군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프론트 엔드 개발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자웹 프로그래머가 나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필요한 동작 및 연산 결과를 도출하는 코딩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유저가 사용자가 게시판에다가 글을 씁니다 자, 이 글이 어디에 저장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고 자 그러면은 홈페이지와 DB와 서로 어, 커넥션해서 DB에 DB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글을 저장하기도 하고 저장된 글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을 구현하는 사람들을 웹프로그래머 이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ASP, PHP jsp 같은 언어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백엔드 개발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타 뭐 네트워크 관리자라는 직군도 있고요 네트워크 망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관리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 이라든지 큰 기관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DBA라고 이야기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어. 근데 일반 소규모에서는 사실 DBA가 따로 있진 않거든요. 어, 우리 학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강대. 자, 원강대 학생이 예를 들어서 만명이다. 이만 명의 학생 정보가 어디에 저장됩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각 부서에서 접속해서 사용한다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사용하고요 인사 총무에서도 사용하고요 관리에서도 사용하고요 각 학과 조교들도 사용하고요 교수님도 들 사용하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버에 접속해서 여러분들 학생 정보들을 많이 쓴다고요 자 그런데 그 정보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다 사라진다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소기업은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개발자가 그 역할까지 대신 한다고 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장비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관리자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디자이너와 웹퍼블리셔가 있구나 디자이너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코딩하는 사람들을 웹퍼블리셔라고 이야기하고 게시판 회원인증 장바구니 전자결제 어, 뭐 포토갤러리 뭐 등등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호 소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웹 프로그래머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인터넷 환경은 자 www 자 월드 와이드 웹팀 버너스 우리가 웹을 창시하면서 자, 인터넷의 웹의 구조는 모두 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자, 이 본체를 우리는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서버. 자, 오른쪽에는 사용자가 쓰고 있는, 자, 유저의 클라이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버라는 뜻은 뭐예요? 서버. 자, 여기 볼게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입니다 즉 여기 내가 있는데 여기에 홍 홍이 있는데 홍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요청을 합니다 서비스 요청을 해요 서비스 요청은 어떻게 해요 www. wku.ac.kr 도메인을 가지고 서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나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싶어요 원강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서버가 서비스 요청을 받은 다음에 정상적인 요청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면 사용자 브라우저에다가 결과값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지금 이것은 도메인 주소죠. 원광대학교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자, 이 홈페이지는 뭘로 봐요? 브라우저로 보잖아요. 구글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등등 브라우저로 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이 도메인으로 접속 요청을 합니다 자 서버는 자 이것이 정상적인지 쭉 프로세스 거쳐서 정상적이다 싶으면 사용자 웹 브라우저에다가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준다 HTML 파일로 결과물을 보여준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강대학교 홈페이지 접속해 보세요. 어. 자, 화면 기억나시나요? 자, 메뉴가 있구요. 어, 중간에 뭐 이미지가 이렇게 변하죠? 어, 캐러셀 기능에 의해서 이미지가 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공지사항은 게시판 기능이거든요 게시판 관리자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전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게시판 기능으로 구현해 놓은 거라고 그럼 게시판은 어떤 언어로 구현한다고 라 했습니까 학교 상황에 맞게 php 로개발했든지 아니면 jsp 로 개발했을 거예요 그러면 php나 jsp 구현을 하기 위해서 코딩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html 문법과 다릅니다 그런데요 서버에서 어떤 승인을 받아서 결과물을 결과가 내 브라우저로 나타나게 되면 내 브라우저에서 그 나타나는 결과물의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소스 보기 즉 어, 브라우저 화면에서 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소스 보기 한번 눌러 보시라고 그러면 소스 보기 눌러 보면 뭐가 나타나요 어, 소스가 쭉 나타납니다 홈페이지를 이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코딩이 어떻게 됐는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소스들이 쫙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html 문법이 아니거든 php 문법이거든 자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보고 있는 브라우저에서는요 php나 jsp 같은 백엔드 개발자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즉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글을 가져오기 위해서 커넥션을 통해서 글을 가져오는 그러한 소스들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웹브라우저에서는 보실 수가 없다. 그래서 html로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자, 서버에는,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접속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터넷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버에는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웹 서버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서버는 항상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작동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365일 동안 켜놓을 수 있나요 전기세가 얼만데 네트워크 비용이 얼만데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입주를 합니다 입주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호스팅 쓰는 거죠 임대에서 쓰겠다는 라 거야 임대 자, 그리고 웹 서버 프로그램을 탑재합니다. 자, 우리는 서버라고 해서 서버를 해주기,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운영체제가 따로 있어요.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운영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닉스, 뭐 리눅스, 뭐 윈도우 서버, 이런 운영체제에다가 웹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프로그램을 또다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걔네가 뭐가 있다고요 여기 보면 아파치와 IIS 등등이 있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데이터 요청 및 소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버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의미한다. 탑재된 웹 서버와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서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웹 서버는 HTTP 규약에 따라 인클라이언트 웹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 웹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웹 서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웹서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어, 누구나 접속해서 내 홈페이지를 볼수 있게끔 운영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웹서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요 자, 예전에 또 뭐가 필요해요 이런 운영체제가 더 필요합니다 자, 웹페이지는, 자, 웹브라우저에서 보는 화면 하나하나, 페이지 하나하나를 웹페이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본적으로 HTML과 CSS로 구성됩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를 이야기하고요. 자, 유저라고 이야기하고요. 홈페이지는 당연히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조적인 측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겁니다. 자, 여기 순서가 적혀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서버입니다. 자, 사용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우리는 이 클라이언트가 웹을 통해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뭘 쓰고 있습니까?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가 구글 크롬인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웹브라우저로 접속 요청 하네요 어떻게 url 로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다른 말로 홈페이지 주소가 뭐냐 그쵸 자 요렇게 www.wku.ac.kr 로 접속 요청을 합니다 자, 서버가 받아들이죠? 자, 서버가, 서버가, 자, 우리 서버에는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웹 서버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 그것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파치 또는 IIS가 있다고 라 했잖아요. 이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류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아파치가 가장 대중적이기 때문에 예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아파치 웹 서버가 자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측의 컴퓨터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 URL을 URL,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를 입력해 원하는 정보를 서버에 요청하고요. 서버의 아파치 프로그램은 접속을 승인합니다. 자, 그럼 아파치는 음, 아파치는 자, 우리 홈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게시판 같은 거, 회원 인증 같은 것들이 PHP라는 언어로 개발되어 있다. 그럼 이 개발 소스를 해석하기 위해서 젠더라는 해석 엔진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두 번째, 아파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PHP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세 번째, 자 DBMS MySQL을 불러옵니다. 즉 자 다시 한번 우리 원광대 홈페이지 기억해 보세요 아, 위에 메뉴가 있고요 중간에 이미지가 계속 변환되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공지사항이 있다고 이 공지사항은 뭘로 개발되어 있어요 PHP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부적 그 백엔드 프로그램 우리가 볼수 없다고 라 했어요 자이 게시판은 관리자가 게시판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글이 어디에 저장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글을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되잖아. 그쵸? 응.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글을 가져오기 위해서 커넥션 하는 거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DBMS라고 이야기하고요. DBMS 종류의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자 PHP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어디에다 내린다? MySQL에다 내린다. 즉 공지사항에 여기 공지사항의 글들 있잖아요. 이 글들이 이 글들이 MySQL이라는 MySQL이라는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인데. 이 MySQL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자가 우리 학교 관리자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5월 10일로 미뤄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모든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지사항을 쓴다고요. 그 공지사항에 입력된 글이 어디에 저장돼요? 자, mySQL이라고 하는 DBMS 안에 지금 저장되어 있다고요. 저장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와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보여줘야지만 내 브라우저, 현재 내가 있,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 웹 브라우저에 공기상 이렇게 뜬다고요. 자, db에서,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번째. 자, 다시 위로 올라가네요. 자, mysql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 php에 돌려주고요. php는 db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php 코드를 html 형태로 변경한다. 음 아파치에 전달한다. 그래서 아파치는 html 파일로 어떻게 된다? 사용자 측 웹브라우저에다 보여준다. 그래서 사용자 보고 있는 이웹 브라우저 에는 웹 브라우저에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 하시게 되면 소스 보시게 하게 되면 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는 다 html css javascript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실제 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지사항은 php 로 개발이 됐지만 사용자 가 보고 있는 웹 브라우저에서는 php 문법으로 볼 수가 없다고 왜 php를 해석하는 해석 엔진이 엔진이 php 문법을 html로 변환시켜서 결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 가 보고 있는 웹 브라우저에는 다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만 보이게 됩니다 자이 구조를 이해하는게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많이 접속하고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언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뭐 mysql 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어,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글을 입력할 수 있는 게시판 자료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db 라는 데이터베이스 라는 저장 공간에 별도로 저장되어 있다가 내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을 보여주는 보여줄 때는 다 무시하고 html 로만 보여주게 된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동적 컨텐츠 처리를 위한 기술들 자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동적 컨텐츠가 뭐예요 아,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백엔드 개발자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거 게시판 뭐 자료실 뭐 회원가입 네, 회원가입 또 뭐가 있을까 아, 갤러리 그뭐 채팅방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다 그래서 cgi, jsp, 아, php, JSP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cgi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구요 어. ASP는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어. 사용하는 플랫폼에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얘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이 두가지가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구요 음. 어. 뭐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것들 PHP, 어. JSP 문법이 이렇게 됩니다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광대학교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있는데 공지사항은 공지사항은 만약에 php 로 개발되어 있다 그러면 중간에 이런 문법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jsp 로 개발되어 있다 이 문법이 있어야 돼요 실제 개발자는 그렇게 개발을 합니다 자 얘는 다 기본적으로 HTML이잖아, 그렇죠? HTML 안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PHP 기본 문법을 이용해서 뭐 DB 커넥션하는 부분들, 뭐 쿼리문 날리는 것들 기타 개발 소스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 문법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HTML로 보여다 자, JS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아, PHP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JSP는 이런 문법을 쓰는구나, 테지 문법을 쓰고 여기는 자, 물음표를 이용해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실무에서 음, 여러분들 직접 이것을 코딩할 일은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급하게 네, 어, 우리 회사에서 만든 회사에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서 자, 이 부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왔어 근데 이 전체 소스를 뜯어봤더니 뜯어봤더니 여기에 뭐 이상한 이런 문법도 들어가 있고 이런 문법도 들어가 있고 CSS도 들어가 있고 어, 여러가지 소스가 어, 중복되어 있겠죠 혼합되어 있겠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html 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라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딘가는 퍼센테이지로 시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아이 부분은 jsp 문법이구나 이 부분은 손을 대면 안되겠네 알아야지 고치죠 자웹 호스팅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 비용이 많이 들죠 아, 서버라는 장비도 도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웹 서버로 서비스 하기 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아파치 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라든지 여러가지 설치하고 운영관리 할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컴퓨터를 임대해서 쓴다 자, 그것을 우리는 웹 호스팅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웃음> 자, 웹 호스팅이란 내가 원하는 만큼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즉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내가 원하는 용량만큼 빌려다 쓰는 거고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를 대행 요청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어디가 있다고 후이즈 가비아 카페 24 고도 다톰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난 학기 우리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다톰이란 곳에서 서비스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드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웹 포스팅 업체가 어디냐면 카페 2 4입니다 가장 많이 써요. 현재 우리 시각정보디자인카 홈페이지 있죠 자그 홈페이지도 현재 카페24 에서 웹포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디를 받아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서비스를 많이 어, 대행해주는 기간이 카페24 라고 보시면 돼요자 도메인 주소 얘기가 나오네요 도메인 주소 우리가 흔히 웹 브라우저 쓰는 주소를 말합니다 www.wku.ac.kr. 자, 이것이 도메인 주소죠. 자, 이런 도메인 주소를 등록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디? 이 u i z 아 o m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어, 웹 포스팅 서비스도 하는 거고요. 어, 도메인 음. 등록 대행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식. 자,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해서 작성, 어, 작성하는 방식.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html 배웠고요 css 배웠던 거지요 응.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자 우리는 이런 그 기본적인 코드를 알고 디자인을 해본 다음에 내 시안을 보여줘야지만 아, 우리는 그래도 아,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다 라고 이야기가 돼요 물론 우리 지난 학기에 Wix 또 뭐가 있었어요 모두 자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봤습니다 아 물론 아 쉽게 만들고 만들 수 있어서 좋죠자 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 서비스를 받으면 좀더 운영하거나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학기 과제를 요청했던 거고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이번 학기도 여전히 직접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작성한 다음에 디자인 시안 보여주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사이트 몇가지 소개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 다 웹표준 언어라고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각각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음. 기본 문법 아니면 은 사용하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클릭 클릭해서 어. 어. html5 어떻게 쓰는지 css 어떻게 쓰는지 자바스크립트 어떻게 쓰는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는 웹포스팅 어디로 한다고요 음, 자, 여기서 한다고요 dotom.co.kr 우리 지난 학기에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도메인까지 다 있지요 그런데 아이디 패스워드 기억나세요 우리 에디트 플러스 다시 설치해야 돼 환경설정 다시 해야 되잖아 근데 패스워드 기억나세요 자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다텀 음. 음, 계정 다시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웹 에디터 설치해서 ftp 연결까지 어, 다 준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반년전에 썼던 이다텀 사이트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아이디 패스워드 확인하시고요 접속 접속 잘 되는지 내 어, 무료 호스트 서비스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에뮬레이터 라는게 있는데요 자 얘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자이 화면이 뜰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 어 제가 어첫 시간에 반응형 웹을 이야기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PC, 타블릿, 모바일 내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홈페이지가 PC로 접속하든 타블릿으로 접속하든 모바일로 접속하든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서 자동화면이 변환돼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반응형 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코딩 하면서 간단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가 바로 이 사이트에요 아 물론 얘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글 크롬에도 개발자 모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모드로 보시든 이런 다음에서 제공해주는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볼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그거예요 이 화면이 뜨면 여기에다가 도메인 주소 입력합니다 www.wku.s.kr 그러면 원광대학교 홈페이지가 현재 내가 선택한 이 디바이스 사이즈에 맞게끔 화면이 보여요 현재 이게 이 화면이 S8 삼성 갤럭시 s8 노트 8 사이즈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라 s8 에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삼성 거 위로 올리시게 되면, 뭐, 애플 디바이스들도 소개되어 있고요 어 다른 브랜드의 제조사들, 다른 제조사들의 모델들도 지금 리스트업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우리 호스팅. 자, 다시 한번 세팅하겠습니다. 자, 호스팅 서버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www.datom.co.kr 자, 여러분들 브라우저에다 입력하시고요. 아, 클릭해서 넘어갑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자 우리 웹 브라우저로 어디 갔나요? 자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세요. 여러분들 다 까먹었는지 아, 잊어버렸는지 뭐 확인하시고요. 자이 사이트로 접속했습니다. d atom. co. kr 접속했고요. 자 우리는 지난 학기에 이 다툼을 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한 곳이 있을 겁니다 자 저는 현재 이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제 컴퓨터에 지금 메모리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혹시 까먹었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지난 학기 수업을 안 들어서 이번 학기 처음 듣는 학생들 자 왼쪽에 어 하단에 보시면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클릭해서 여러 가지 정보 체크 체크 하시고 동의하기 클릭하시고요. 자 모두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체크하고 동의하기 누르고 자 정보 입력하고요. 정보 입력하고 가입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 어 가입한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톰 어, 호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한 거고요. 어,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아이디, 어, 패스워드 다시 확인해서 어, 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사용하는 학생들 처음으로 사용하는 학생들 여기 보세요 자왜 웹 메뉴에 웹포스팅 이라는 게있고요그 어, 밑에 보시면 무료 호스팅 있습니다 여기 무료 호스팅과 오른쪽에 있는 무제한 호스팅은 달라요 우리가 서비스 받는 것은 무료 호스팅 입니다 자 저는 지금 얘도 서비스를 받고 있고 얘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이 차이점 있다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들은 무료 호스팅을 클릭합니다 자 밑, 밑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무료 호스팅 트래픽 디스크 용량 2배 업 어, 업그레이드 됐어요 우리 지난 학기 이거 서비스 받았을 때 디스크가 200메가 아니라 100메가 였어요 그리고 일일 트래픽 100메가 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 마지막에 과제전 한참 준비할 때 하루에 몇번 접속하다 보면 사이트가 접속이 안됐잖아 그게 트래픽이었다고. 으흠. 그러니까 트래픽 양을 좀두 배로 늘려준 겁니다. 자, 여기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자, 내용들 확인하시고요. 무료 호스팅을 신청합니다. 아. 아. 여기 아, 숙지상 확인했습니다. 클릭하시고, 호스팅 신청합니다. 자 무료 호스팅을 3개 사용 중이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자 무료 호스팅은요, 이 다톰에서 최대 3개까지 승인을 해줍니다. 현재 저는 제 계정으로 3개가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이 화면에서 계속 어떤 필요한 정보 입력하시고요, 무료 호스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여기 보시면 자 계정 아이디어 ROBBI HK, Kim, Kim HK 자이세개의 3개, 이 서비스를 좀 무료 호스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r o b b i c o i c o m i c o m i c o m i o c o m i o c o m i o c o m i o 자 만료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이 만료 날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만료일이 지, 만료일이 다 됐는데 더 연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 서비스가 여기서 중단이 돼요 더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도메인을 클릭하면 어디로 가요? 자,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뜨는 거죠. 자,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자, 호스팅 서버에 접속해서 자, 이 화면 무료 호스팅을 받는 겁니다 자, 조금 메뉴가 작년하고 조금 업그레이드돼서좀 바뀌긴 했습니다 어, 무료 호스팅을 쓰는 거고요 무료 호스팅 무료 호스팅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디스크 용량이 지금 얼마라고요 200메가로 어, 바뀌었습니다 트래픽 용량 얼마 200메가바이트 서비스가 더 좋아졌네요 자 그리고 어. 다 가입을 하고 나면, 자, 이러한, 음, 호스팅 목록이 뜬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세 개가 있었죠. 그리고,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자, 얘가 뭐라고? 도메인 주소라고. 즉,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라고. 그래서, 얘를 클릭하거나 웹브라우저, 주소를 입력하는 이 공간에다 직접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입한 아이디와 뒤에 t o m c o k r 에붙는거예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락비 o m c o k r 자이 얘가 뭐라고 어, 여러분들이 dotom 사이트에 가입한 아이디라고 자 얘는 도메인 주소고요자 그리고 홈페이지 기본문서는 index.html 기억나시나요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가장 기본 파일 이름입니다. index.html. 자, 이 화면 기억나시나요? 자, 에디터 플러스 화면입니다. 자, 에디터 플러스 화면.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학기에는 우리 학교 PC에다가 설치를 했지만, 자 이번 학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더운 더운 우리 강의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여러분들 집에 있는 PC에다가 에디터 플러스를 설치를 합니다. 자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밴드에다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다 공지하면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 여러분들 PC에다 다 설치를 해놓시고요. 으자 그리고 또뭐 해야 돼? 환경 설정 하셔야죠. 환경 설정이 뭐예요? 우리가 다톰 사이트에 다톰 사이트에 가입을 했으면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원격 접속해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잖아 그쵸 원격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쓴다 ftp 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e 에디트 플러스를 먼저 설치합니다 제가 밴디에 올려놓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e 에디트 플러스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자 왼쪽에 에디트 플러스 왼쪽 메뉴에 보시면 파일 메뉴가 있고요 파일 메뉴 그 밑에 보시면 ftp 가 있습니다 ftp 를 클릭하시면 옆에 ftp 설정이 있죠 어. 기억나실 거야 ftp 설정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어. 어, 수민이 께 아직 내제 네, 컴퓨터 에 있네요 수민이께 그 지난번 과제전 때 수민이가 뭐좀봐 달라고 해서 저한테 계정을 알려 줬었는데 그게 아직 그대로 있네. 뭐 어쨌든. 자, FTP 설정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 화면이 뜨고요. 자, 여기서 자, 설명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은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FTP 서버에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는데 앞에 http 같은 거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만 입력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아이디 그리고 도메인 주소. 자, 유저네임. 자, 여러분들 아이디입니다. 다톰.co.kr에 가입한 아이디. 자, 이 여기는 패스워드. 응. 어, FTP 접속 패스워드입니다. 응. 자, 여기까지 하고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다시 왼쪽에 에디터 플러스 화면에 여기가 자, 요렇게 나타나겠죠. 여기 보면은 ftp 00 해서 어, 여러분들 아이디가 여기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아, 서버에 접속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폴더들이 쭉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 학기 동안 계속 썼던 거니까 다들 기억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얘는 부가적으로 설치하셔도 되고요 음, 그러니까 에디트 플러스가 잘 설치가 된다면 라 얘는 따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얘는 뭐예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즉 ftp 에요 원격, 원격지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ftp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톰 닷텀 서버가 다톰에서 우리가 웹포스팅을 봤는데 다톰 서버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 근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ftp 를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ftp 라는 프로토콜 입니다 아 현재 이 앞에서 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rftp 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어 지금은 r드라이브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어자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자이 정보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 아이디 패스워드 하면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 서버에 서울에 있는 서버에 어, 접속이 될 거고 여기는 내 컴퓨터에요 내 컴퓨터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서울에 있는 서버에다가 파일을 전송시킬 수도 있구요 반대로 서울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내 컴퓨터로 이렇게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응. 에디트 플러스가 잘 설치가 됐다면 굳이 이거 사용 안하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많은 파일들을 한꺼번에 전송시키고 싶다 그러면 자이 어 ftp 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어 추천드립니다 자이 부분도 혹시 작업하시다가 안되는거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2주차 수업입니다 아.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주차는 지난 학기에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듣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무슨 말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지난 학기에 다 들었었고 코딩을 해 봤었고 웹포스팅을 통해서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 학생들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80, 90%는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 돼요. 자, 어쨌든 2주차, 어,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편한 날 보내시고, 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